오빠 뭐해? 나 심심해 나랑 놀자 나랑 놀자고 오빠 나랑 놀아 응? 음, 음, 오빠 음. 오빠 미워 오빠랑 안 놀아 어? 연우야 아, 이런. 그런데 여우는왜온 거지? 음, 띠용은 대체 어디 간 거야? 흠, 나 심심해 죽겠는데. 오빠, 이제 게임 끝났으려나? 오빠! 흥, 뭐야, 없잖아? 오빠 또 어디 간 거야? 어? 어? 이, 이, 이, 이, 이. 휴, 배아파서 혼났네. 다시 또 시작해 볼까? 응? 이, 이, 이, 이, 이. 야, 김연우, 내컴에서 뭐해? 하고? 뭐라는 거야? 내가 정지시켜놓은 화면 그대로인데 도대체 뭘 열심히 하나 간 거지? 휴 몰래 한거안 걸렸어 그런데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고 재미는 한개도 없고 손가락만 아프고 치! 이렇게 아프기만한 게임을! 오빠는 왜 재밌다고 하는 걸까? 음, 이 쿠션 재밌네? 띠용은 이 쿠션의 얼굴이 익숙하다. 네, 배달되죠? 짜장면 두개 하고요 아 그리고 짜장면 냉냉냉. 맛있겠다 냉.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냉냉냉. 엄마 짜장면 언제 와? 금방 아? 올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금방 올거래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 엄마 금방 언제 와 언제 오냐고 언제 짜장면 언제 와어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조금만 얼마나 일부터 1 0 0까지만 세면 오지 않을까? 1 0 0까지 그럼 나1 0 0까지 센다. 연우는 10가지밖에 못 센다. 어? 1 0이몇 개지? 냥냥. 엄마, 아빠! 나 10가지밖에 못 세는데. 응? 그럼 1 0까지 10번 세면 되잖아. 아하, 그런 방법이 있었네. 냥냥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냥냥. 하나, 냥냥. 둘, 셋, 넷 정말로 저걸 다 세고 있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세번 냥냥냥 일곱 번만 더 세면 돼 냥냥냥. 짜장면 으몇번 세는지 까먹었다 냥냥냥.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이쁜 것들, 이렇게 5분도 못 기다리고 짜장면. 잠들 거면서. 짜장면. 아, 짜장면 나 혼자 다 먹어야 돼? 맙소사. 하지 마 엄마, 응? 나 아파, 나 아프다고. 엄마, 엄마, 가지 마. 오늘은 나랑 있어. 응? 그럴 수 없다는 거연우도잘 알잖아. 엄마 일 가야 해. 응. 엄마 일이 연우보다 중요해? 자장자장 자장, 우리 아가 우리 연우가 나쁜 꿈을 꾸고 있구나. 엄마 여기 있어. 이젠 괜찮아. 자장자장 자장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 도잔다. 자장자장. 엄마, 엄마, 연우 어디 아파?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놀람> 건우가 일어났다. 엄마도 건우도 모두들 걱정하고 챙겨주고 띠용은 생각한다. 이런게 가족이구나. <놀람> 아, 잘 잤다. 그래도 졸려. 응? 엄마? 여기서 오빠까지? 연우는 모를 거야. 응? 모두들 왜 연우방에서 자고 있는지. 친구들 안녕? 음, 내가 기운이 없어 보인다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아니, 아니. 내가 이럴 땐 잘 그려주는 감독 아저씨가 그림을 그리기가 싫은 날인거야 내가 많이 움직이려면 그림을 더 많이 그려야 할걸랑뭐 어쩌겠어 아저씨도 하기 싫은 날이 있는거지 뭐 그래도 귀찮다고 뛰엄까지 안그려주면 내가 너무 심심하잖아 내가 오늘 감독 아저씨가 그림 그리기 싫을 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싹다 알려줄게 자 내가 원래는 이렇게 걷는다 그런데 감독 아저씨 그리기 싫잖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 모르겠다고? 내가 이렇게 뜨면 여덟 장을 그려야 해 하지만 이렇게 뜨면 4장 그것도 귀찮으면 이렇게 해서 두 장만 그리면 된다는 거지 감독 아저씨가 귀찮아할수록 나는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사실 이건 띠용도 마찬가지 봐봐 걸음이 빨라지지 띠용이 이렇게 걷는데 감독 아저씨가 또 귀찮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완전 귀찮다 하면 봐 완전 빠르지 난 말이야 이렇게 막 움직이고 싶은데 감독 아저씨 오늘 피곤하자고 이렇게 이렇게 치사빤스 똥빤스 나 자꾸 이런 수령 거부하는 수가 있어요 친구들한테 다른 것도 다 이르기 전에 빨리 내 옆에 엄마 오빠 띠용 앉혀줘요 어? 어? 오빠는 왜 우리 아빠는 안 그려져요? 그 그게 캐릭터가 아직 안 만들어져 가지고 좀 열심히 좀 그려요. 깨물이지 말고 구독자들이 왜 아빠는 안 나오냐고 애들이 아빠 보고 싶다 해요. 아 네. 아저씨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켜볼 거예요. 그, 그래. 알겠어. 음. 이것봐, 또 귀찮은 거야 집에서 걸어가는 데 먼지가 왜 나요? 가위 가위 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보 보. 보. 이거 어떻게 해야 이기는 거지? 모르면서 야. 하는 거니, 야. 너희들? 야. 아, 재미없다 가위바위보 엄마랑 오빠랑 할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밌게 하던데 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분명 이렇게 했어 어이 헛똑마들 여기 한참 어른스럽고 자상한 이 건우님이 알려줄게 진짜? 이게 가위고 이게 바위 그리고 이렇게 손을 쫙핀게 보라고 하는 거야 이세 동작으로 하는 게임 가위바위보 연우가 주먹을 내고 띠용이 가위를 내면 누가 이기느냐 하면 슝파 주먹이 이겨 야! 이번에 띠용이 가위를 냈는데 연우가 볼을 냈어 그럼 누가 이기느냐 하면 슝파 가위가 이기는 거지 자 그럼 한번 해볼까? 가이바이 가이바이 푸! 가이바이 야 푸! 가이바이 푸! 푸! 얘들아 서로 다른 걸 내야 승부가 나지. 아 야! 가이바이 가이바이 푸! 내가 왜저 내가 띠용 보다 소리도 더 크게 내고 손도 내가 더 큰데 왜 내가 지냐고 그렇다 우리 연우에겐 처음부터 규칙 따윈 필요 없었다 나안해재미따인한개없는거 하여튼 애는 애다 우리 기대장 띠용은 재밌어지기 시작했는데 띠용 나랑 한번 할까 바이 바이 바이 바이. 음, 한번 더해. 아승희의 기쁨이 이런 기분? 가이바이. 보. 가이바이 보. 가이바이 보. 오비용 소질 있는데. 야, 야. 나도 너다 아 자긴 기 어른스럽다더니 연우랑 똑같네 우기기 대장 남매들